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저 그, 여러분, 그, 오늘하고 내일, 그, 우리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그,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이 문제집을 가지고, 그, 읽으면서,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정답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푸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다 읽어서 답을 맞춘다 그러면 답은 맞춰도 시험 떨어집니다 와 시간이 모자랐다 그런 식으로 풀면 그래서 그 한국 시험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은 답도 맞춰야 되고 두 번째 뭐도 시,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되는 이런 속도가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옛날에 그죠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인데 이제 호주에서 그 어릴 때그 호주로 유학 가가지고 호주에서 이제 공부하고 한국에 왔는데 호주나 이렇게 서양에서는 시험 치면 시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준다. 그 사람이 빨리 푸느냐 늦게 푸느냐 이게 아니라. 맞추느냐 안 맞추냐 이런 걸 이제 묻는데 한국은 시, 맞추는 거와 함께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어떤 그 기본적인 어, 우리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문제를 푸는데 다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또는 이런 그런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그 파워포인트 PPT를 가지고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이제 여기 또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뭐 이거 보면 아 책에 어디 쯤 있느냐 이런 걸알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프린트를 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놓고 보면서 아 이게 어디 쯤 하고 있는지 여러분 뭐 책은 펼쳐도 되고 책을 펼쳐서 책도 보면서. 어, 이 칠, 어, 칠판, 이것도 화면도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죠그 여기 있는 건다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몇회때 나오냐. 어떤, 어떤 거는 쉬운 것도 있다.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조금은 여러분 은 어떤 데 모의고사나 이런 걸칠 때보다, 기본적인 이런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느껴진다 와 항상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웬남은 이런 분쟁의 소질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한 것만 출제한다 얘. 근데 모의고사나 우리 책 같은 데서는 기출문제가 아닐 때는 아닐 때는 문장 자체가 웬남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우리 모의고사 칠때 어 틀린 것 찾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네개는 맞고 한개는 틀렸다고 이, 이 틀린 것 만들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 일반 선생들이 문제를 만들 때는 다른 문장에 있는 걸 맞는 걸 가져와 가지고 있다를 무슨따로 없다로? 이렇게 고치면 틀린 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두 뭐 문제, 세 문제를 가지고 짬뽕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문제는 여러분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보면 어렵다 근데 기출문제는 왜 쉽게 느껴지느냐 하면 아까 이렇게 막 확실하게 다툼의 여지가 없게끔 만들려고 하다 가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떤 데 풀어보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보통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보다는 기출 문제가 때로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때로는 막그 어려운 것들은 문제가 문장 안에 숨어 있다. 그 숨어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게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그 연습해 보는 이런 시간이다. 이게.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웃음> 우리 민법은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제? 네 파트로. 요런 총칙, 그제? 그 물건,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특별법. 요렇게 있잖아, 그지 이렇게 네 파트로. 그럼 이제 총칙은, 총칙은 주로 앞에 법률행위, 그제? 총칙은 한몇 개로 나눌 수 있다? 다섯 개.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 다음에 뭐? 어?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무효취소, 그지?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딱 내는데 이렇게 여기서 몇개 나오냐면 몇 개? 열 개, 오전에 여까지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법률행위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이런 딱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비슷하다고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도 하긴 하겠지만 패턴이 비슷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 놓으냐면 법률행위 종류를 가지고 내든지 지금 하는 것처럼 준 법률행위를 가지고 내든지 이둘 중에 한 개를 가지고 낸다고 그럼 법률행위 종류에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 어. 단독행위와 계약, 그두개 구분하는 것 가지고 낸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33회 때는 뭐가 나오냐 아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 섞어가지고, 그럼 전부 다네 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집어넣어 놓고, 한 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여러분 뭐, 유, 유, 어, 포기, 포기, 재단, 아, 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강조했거든. 그럼 이번에는 그럼 뭐가 나오겠냐? 계약이 나오는 거지. 무슨 약? 계약. 근데 단독행위처럼 형태, 해제해지는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처럼 보이지만 계약인 거 어떻게 합의해제. 무슨 해제? 합의해제. 다른 말로, 해제계약 그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다음에 모의고, 모의고사도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로 딱 내면 정해져 있다고 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 행위가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03조 104조 뭐 이런 거딱 정해져 있거든 패턴이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다고 103조 104조 그 다음에 뭐 강인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요, 안 되면, 보, 공부하기 싫으면 요것만 해도 여기서 걸려든다. 그 다음에 무슨 표시? 의사표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 불일치. 무슨 치? 불일치. 불일치는 몇 개? 세 개. 무슨 지니? 비지니, 통정, 자그 다음에 일치. 무슨 강박? 사기강박. 그지?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어떻게 나와? 문제 풀어보면 되지 뭐, 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대리,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어떤 기본적인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그럼 대리는 우리 늘 했잖아요. 대리도 이런 식으로 나누면 대리 전체적인 거, 총론. 그 다음에 무슨 건? 대립권그 다음에 무슨 행위? 대리 행위. 그 다음에 뭐, 어, 묶은 대리 그럼 주로 여기서는 <웃음> 뭘 내냐면 여기서 내든지 여기는 많잖아요 대리권 발생, 수권행위 법률규정, 발생 소멸범위, 대리인의 권한 범위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그럼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정해진 대로 하면 되지만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 하면 되나? 그냥 사람만 선임하고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어떤 거할수 있겠노? 기본적인 것만 해야지 성질이 변하거나 처분 행위는 할수 없다. 하려면 본인은 뭐가 있어야? 동의. 거고 그래서 발생, 소멸, 범위, 제한. 근데 시험은 본격적으로 요까지가 나오면은 별볼일 없는 거고, 여기서부터 내는 거지.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뭐 한다? 금지. 하는데, 요거 가지고 잘 낸다고. 그럼 자기 계약, 이런 거죠. 가보의 집을 팔아라. 가보의 집을 팔아라. 고 누가? 어에게 대리권을 수했다 근데 어리 자기가 뭐면서? 대리면서 누가? 자기가 사버리는 거지. 이걸 무슨 계약이란다? 자기야. 이건 하면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잖아요. 채무는 100%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 잘 내는 게. 그럼 이게 본인이고 이게 대리인이는데 그럼 지금 요 대리인이 본인의 어, 돈을 일억 지금 보관하고 있대요. 예. 근데 대리인이 본인에게 돈 받을 수 있는 무슨 권이 있다? 채권이 있다. 얼마? 3천만 원. 여러분 저번에 했죠? 법에서는 빌렸다 100% 어떻게? 갚아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자 그러면 만약에 근데 돈 받을 날짜가 됐다. 그럼 본인의 뭐 없이 허락 없이 1억에서 자기 돈 3천만 원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무슨 계약이지만 자기 계약이지만 채무이행의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잘 나온단 말이지 그런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하면 무조건 잘 모르겠다 무슨 자? 각자. 그지뭐 그런거 한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대리? 복 대리? 복대리는 딱 가르켜 줬잖아요. 몇개두개 개. 임명하면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선인만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의 대리니 본 그렇지 여러분이 여러분은 지금 그 알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머리까지 와야 맞출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가 있냐면 가슴까지 와가 있다고 근데 그게 머리까지 도달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 그거를 자꾸 만 밖으로 끄집어 낼수 있도록 하는 게.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복,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게 대리권 남용.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고, 묶건 대리.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무효에서는 유동적 무효. 유동이라는 말 들어간 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한다. 무슨 적?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는 뭘 가르치는 거? 취소를 가르치는 거죠. 취소 딱몇개 있다? 네 개. 네개 외에는 취소라는 말을 쓸수 없다. 그렇지 오. 그 다음에, 부관함은 조건과 뭐가, 기한이 있는데, 조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가지고 잘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고서 치면, 제가 이야기한 거 비슷한 거 나온다. 자꾸만 이제 아직까지 연습이 안 돼서 그렇거든. 그냥 오늘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하는데, 총칙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그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문제를 다 풀면 좋은데, 다못 풀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프린트도 해놨잖아요. 제일 처음에. 몇 페이지? 328페이지에 몇 번? 3번, 4번, 5번 막 풀겠지, 그지? 렇 맞습니까? 예. 네. 몇 페이지? 328페이지. 몇 번? 3번, 4번, 5번,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다 해놨다. 그럼 그건 이제 그걸 칠판 가지고 하는데 그럼 자 여기서 3번은 이런 거는 꼭 나온다. 이거. 이거는 요거 나오면 그대로 나오거든. 무슨 법률행이? 준 법률행이 인것 아닌 것 이렇게 하면 근데 준법 률행위가 여러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사실 행위 감정의 표시 맞는데 사실 행위는 그 학술의 대립이 있단 말이지 그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에서 이제 사법 시험 없었는데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에서 나오고 중개사에서는그 사실 행위를 가지고는 시험 절대로 답이 되도록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럼 뭐가 나오냐면 확실한 거뭐 의사의 통지와. 가념을 통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준법률행위인 것 하면 일단 뭐 찾아라? 의책어 그 관통성지. 맞습니까? 예. 그럼 요딱 하는 거, 뭐, 이거 뭐 하는 거? 책, 앞에 거, 이거, 앞에 거 가지고, 앞에 거 필요 없다. 요거 할 때는 뭐, 동의, 취소, 취임, 해지인데, 내개는 동의, 취소는 이건 전부 다 단독행위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고, 최고는 뭐, 법률행위하고 완전히 반대.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했노? 뭐, 어지체거. 그 다음, 간염의 통지, 뭐, 관통성. 그제 통지와 성인. 이런 거 붙은 거. 그래서, 최고와 거절, 통지와 성인이 붙은 거는 전부 다 무슨 법률행위다? 준법. 준법률행위는 딱몇 개에 우면 되노? 네 개.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다? 최고.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는데 그죠? 4번으로 가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앞에는 전체적인 걸 가지고 내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보면 뭐 법률에 관해서 틀린 거죠? 전체적인 걸 가지고 냈거든. 뭘 가지고 냈다? 전체 근데 설명으로 틀린 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조건 나오면은 저번에 있죠? 정지 조건은 뭐?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기승은 플러스, 불능은 뭐, 마이너스, 유효는 플러스, 무효는 마이너스. 그걸 거딱 나오는 거지. 이게 다 나왔던 거다, 최근에. 그럼 딱, 여기도 마찬가지. 어기승 조건 하면 뭐, 플러스, 정지 조건 하면 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유효 나와야 되는데, 바로, 무효가 나왔네. 틀린 것 바로 몇 번? 일번 아우, 이렇게 나온다고. 그 알면 은 길어도 답은 간단하다고 근데 이 모르면 은 이제 쭉다 읽는 거지 그럼 이런 거는 확실하니까 답은 몇 번? 1번 딱 시험에 실제 에서 시험에서는 1번은 딱 하고 2,3,4,5는 볼 것도 없다 왜? 여기는 확실하잖아 내가 아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 가서 보면 되노? 집에 가서 그냥 보면 이거는 쭉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 그럼 2번은 이렇게 틀린 거는 원래는 자, 플러스 플러스 하면 이거 뭐가 돼야 된다? 유효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표자는 뭐할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목 붙이면 뭐냐면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면 은 철회 못한다 효력이 뭐 하면은? 발생하면 은 철회 못하고 효력 발생은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달하기 전에는 뭐할수 있다? 처리할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팔례데 여러분도 서로 합의해 가지고 뭐 쓰고 각서 쓰고 뭐 해라고 네가 확실히 썼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 해라 이름 적고 날인해라 그러고 서명 날인을 강조한 것은 강박이 아니다 이런 거지 내용을 막 적게 했으면 그건 강박이고 다 적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라? 서명해라. 서명을 강조한 거는 강박이 아니다. 그게 지금 3번.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4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4번은? 4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요거, 표자의 없이, 과실 없이 이게 돼야 된다고. 표자의 없이, 과실 없이 몰라야 무슨 송달? 공시 송달 과실로 하면 공시 송달 못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시 송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뭐? 뭐 없이? 과실 없이 이게 핵심이라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했죠 5번 요거는 여러분 기억해놔야 된다 무슨 취득 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단지 행정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어, 정리를 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는데, 에? 329페이지 5번이 돼, 그지 어, 뭔데? 이런 문제를 풀때 이제 이렇게 푸는 거지. 자, 잘못된 거. 요 권리 변동인데, 이건, 이게 원래 쉬운 건데. 때로는 이게 나오면은 막 이렇게 막 연결하는 게 나오면 어렵거든. 그럼 요거는 나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질 변경. 성질 변 거의 기억하고 성질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을 아주 잘 낸다고 요즘은. 성질 변경은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 대표적으로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뭐 돈,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거 잘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강해지는 것. 강해지는 거, 이게 작용의 변경이라고. 근데 여기서도 요거, 요거, 요거, 저당. 근데 요거는 포기는 뭐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통지는 무슨 통성, 관통성. 무주물 선점은 뭐, 처음 취득하는 거, 원시적 취득. 그 다음 뭐, 최고. 이런 거쭉 읽으면 안 된다. 딱 보고, 아, 요 최고가 핵심 단어거나 무슨 최고, 의 최고, 통지, 무슨 통성, 관통성, 포기,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이고, 요, 요, 제한물건 설정이지. 제한물건 설정은 이전적 성격 아니라 뭐, 설정적, 그렇지. 꽤 틀린 몇 이게 틀린 것다몇 번? 일번 이게, 공부 조금만 하면 아는데 이게 어렵다고. 오, 아, 이거 너무 그지. 딱 보니까 포기, 뭐, 통지, 선점, 요거는 뭐, 최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몇 번이다? 일본 무슨 뭐 저당권 설정 또는 저당권 취득은 무슨 물건뭐 설정적 승계 설정적 취득 이렇게 하는 거지. 음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그 310페이지에 이제 이제 104조로 가는데 104조로 가는데 틀린 거? 뭐한가 틀린 거? 그냥 요런 불공정 법률행위 그죠? 불공정한 법률 우리 예행 거 있잖아요. 사억짜리를 얼마에 경솔, 공방, 무경한 상태에서 얼마에 팔았다? 1억. 팔았다. 그럼 무효잖아요. 무슨 방이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이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세 가지, 그지? 그럼 땅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1억 받고 등기해 줬던 사람은 집 찾아는 오는데 자기 돈은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 미쳐버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러니까 미안해 미안해 그럼 1억 손해 안 보려고 그럼 원래 그럼 사억 4억, 시세가 4억이니까 내가 4억 3천 줄게 너 어차피 팔려고 했으니까 내 정확한 가격으로 계산해서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OK 그걸 뭐라 그런다? 무형이 있잖아 그래서 백사조 무형이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상 편무 경매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다 맞죠? 그다음 공... 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면 이거는 몇 조? 108조 통정.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면 뭐 통정. 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안 해도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허위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럼 뭐 통정으로서 무효지 103조 무효가 아니다. 요거 잘 나온다. 1 0 3 무효인데 무효는 맞는데 이거는 뭐다? 103조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03조인 거 아닌 거 이거 찾아라 이렇게 잘 나오거든 그럼 무효는 맞는데 몇 조가 아니다? 103조가 아니고 몇 조? 108조 통정으로서 무효다. 그래서 틀린 건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동기 잘 나오잖아요. 항상 동기가 법률 효과에 영향을 미치려면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됐습니까? 뭐되고? 표시되거나, 어, 표시되어서 알려진 요, 게 핵심이지. 그러면, 어, 뭐, 그 동기가 103조다. 그럼, 그럼 103조로서 뭐다? 무효. 그 다음, 소송에서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고 돈을 받았다. 하면은, 그럼, 당연히 103조가 소송에서 진실한 증언을 하고서 돈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진실한 증언을 했을 때는 통상 용인하면 그대로 유효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해서 했다 하면은 몇 조다 1 0 3조다 그래서 이거는 자 정을 할것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하면 무조건 몇조 무효 103조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그런 거. 여러분이 저희 어, 챙겨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 331페이지에 2번이죠 그죠? 예. 몇 페이지? 3 3 1페이지 2번인데 오,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이앞부에 무효가 핵심이 아니라 요거 103조 무효인 가 요거는 103조 무효, 도박 103조 도박 나오면 무조건 몇죠 백삼조. 그럼 요거는 소송에서 정언을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하면 이것도 맷죠. 백삼조 맞습니까? 다 백삼. 공무원 돈 무조건 맷죠. 백삼조. 늘 나오는 요 잘리거든. 무슨 집행? 강제 집행 하면 이거는 백삼 무효는 맞는데 아까 앞에 거하고 똑같죠. 패턴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요거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면 백삼조는 맞. 아 무효는 맞는데 요거는 왜? 103조 무효가 아니다 는거지 무효는 맞는 전부 다 무효다 전부 다 무효인데 4개는 몇조고? 103조고 요거는? 그렇지 108조 무효라는거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여러분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거의 이렇게 나온다 103조 무효인가, 역시. 무어가 나오면 이건 유효.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지?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요거는 103조. 이왜1 0 3조가 봄사기. 봄사기는 봄범죄라고. 범죄는 몇, 몇 조? 103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앞으로 저번에도 했죠. 형사소송에서는 성공보수함은 무조건 103조다. 형사소송에는 성공보수 있다, 없다? 없다. 형사소송은 변호사 받고 무조건 그 사람이 경감하거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는 게 변호사 책무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성공보수 하면 몇 조다? 103조. 민사소송에서는 성공보수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요 민사소송이죠. 성공보수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참고인, 잘 알지 못하는 흐위 하면 이건 몇 조? 103조. 그럼 103조 찾아라 하면 어느 거? ᄂ과 ᄅ, 이렇게 한 3번 이렇게. 거 요런 요 형태로 잘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34페이지. 찾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는 이제 103조는 아까 그런 형태로 낸다. 아까 103조는 어떤 형태로 낸다? 103조 무효인 것, 전부 다 무효인데 뭐 103조 아닌 무효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03조 내면서 단속규정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로 낸다고 되겠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몇 조로 넘어간다? 104조 몇 조? 104조 아닌 것 무상, 편무,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무상, 역시 무상, 편무, 경매, 정려, 네개 한꺼번에 한다.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려,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아까 불공정 보면 무형이 전환 그대로 적용된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지그 다음에 이제 백삼, 백삼, 뭐 없다. 추인추정 없다. 그런 거 항상. 그 다음에 대리 내에서 해내준 경 궁박 경솔 요거 했잖아요. 무슨데 경무대 나와야지. 대리 하면 무슨데 경솔과 무경험 나와야 되고, 궁박은 누가 와야 되노? 본인 하면 아, 딱 틀린 거몇 번? 4 번. 아, 이게 너무 쉽네. 선생 쉽지만 나는 어려워. <웃음> 그않아요 아, 근데 이제 배운 거, 배운 거, 배운 거. 무슨데 봉궁, 무슨데 경무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게, 정확하게 핵심만 해서 늘 배웠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책 보기 싫으면, 아니면 강의라도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집에서 막, 뭐가, 눈알이 빠지도록. 그래야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불공제 해당지는 항상, 여러분, 이런 게나오거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은 항상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노? 행위시! 무조건 행위시! 그러면, 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언제? 행위시, 어느 거? 계약 체결 당시. 요 계약 체결 당시를 다른 말로 바꿔봐라. 법률행위시, 같은 말. 무슨 행위시? 법률행위시.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또잘 내는 게, 경솔, 공방, 무경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똑같지! 경솔, 공방, 무경은 언제? 계약 체결 당시. 뒤에 알았을 때 필요 없다. 무슨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 다른 말로 법률 행위 시. 같은 말이지. 그런 어, 거. 그래서, 어, 아까 요 틀린 거는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35페이지 9번인데, 역시 무효가 아닌 거. 어, 뭐 여기는 103조냐, 아니냐. 이거 안 물었다. 그냥 무효인가? 이거는 뭐 무효. 이, 이 이거는 지금 뭐뭐딱 찾는 문제고 단속 규정 찾는 거. 단속 규정 하면 빨리 공법적인 거뭐 주택 건설 촉진법, 주택법 뭐가 나오면은 뭐다. 단속 규정.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그럼 요딱 보니까 보니까 어, 이게, 이게 근데 이게 그냥 쭉 읽으면 안 되고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아 이거는 무효가 아닌 것딱 보니까 이건 유효인 거 유효인 거는 그냥 유효인 거를 찾는 게 아니라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럼 단속 규정은 요 주택법 요거지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 주택법 딱 보니까 이게 단속 규정이야 또 뭐가 나오면 은 단속 규정이야 유효 그다음 또 단속 규정은 어떤 게냐 중간 생략 등기 등기특별조치법 딱 정해져 있다고 뭐가 정해져 있다? 패턴 패턴이 무효가 아닌 것 하면 이거 아 유효. 유효는 무슨 규정 찾는 거다? 단속 규정. 단속 규정하면 공법적인 거 주택법, 주택 건설 촉진법이 나오든지 뭐가 뭐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다음에 또뭐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 이딱 정해져 있거든. 그거는 뭐 하다? 금방 제가 인거 주택법, 주택 건설 촉진법, 뭐가 그다음 뭐 부동산 특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그대로 받다 유효. 그렇지? 나머지는 무효. 이건 108조 무효. 이것도 뭐 강행 규정 무효. 이건 몰라도. 이 모르는 거잖아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학교법인은 이 학교법인은 비영리 법인데 비영리 법인은, 법인은 비영리법인데,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은 뭐가 있어야? 허가. 허가 없이 하면 무효인데 몰라도 되거든. 근데 그건 답이 아니다. 이건 절대로 답이 아니다. 와. 안 배웠잖아요 안 배운 것은 답이 아니라고 답은 뭐한것 중에 배운 것 중에 답이 있다고 배운 그 중에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걸 가지고 한다고 이는 도박하니까 몇 조? 103조 공무원 돈몇 조? 1 0 답은 뭐한것 중에 하는 것 중에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1번 이렇게 하 이제 조금 이제 가는데 이건 딱 보, 제목 보니까 뭐고 제목 보니까 제목 보니까 5표시무예 제목, 어, 무슨 표시무예? 5표시무예 그지? 아 어, 5표시무예 표시, X 토지를 임차하여 사희동안 이얼 어, 을과 합의하였으나 자 핵심 단어 합의 계약 성립했다안 했다? 했다. 항상 중요한,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는 뭐에 대해서 합의? X. 근데 표시를 뭐로? Y. 이건 무슨 표시? O 표시. 계약은 성립했다안 했다? 했다. 뭐에? X에 대해서 성립 O. 그럼 단, 맞는 거몇 번? 1번! 제가 5번에 있는 걸 1번에 올린 거 아닙니다. 그대로. 그 내용을 알면은 쉽게 맞출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조카가 대학교 다니는데 걔 이제 경영학과 다니는데 삼촌 세무사 시험을 한번 치려고 하는데 세무사 시험에 뭐 회계학하고 또 이제 법과목 중에 선택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 상법하고 그 민법하고 행정법하고 셋 중에 한개 선택해야 되는데 삼촌, 뭘 해볼까요? 그러대요. 이제 22살인데, 민법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행정법도 어렵고, 그냥 법 그대로 나오는 게 상법인데, 혼자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학원 한, 한, 적어도 학원 한두번 정도는 돌아야 네가 혼자 독학할 수 있다. 근데 삼촌, 엄마가 돈 드는 거는 공부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아, 근데 돈을 워낙 많이 써가지고, 이제 이제는 뭐, 근데 이제 돈 드는 거는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돈을 워낙 많이 써가지고, 많이 쓰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그 아버지도 얼마 전에 그 어, 막 병으로 사망했거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혼자 할라니까. 근데 막 돈을 워낙 쓰니까, 어?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내가, 너가 진짜 공부하려면 하여튼 상법은 한한두번 정도 돌고 그래야 한다고. 왜냐면, 근데 학교에서 그 삼촌 그 상법 들으면, 학교에서 듣는 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다. 학교에 듣는 거는 일단은 한번 돌아야 돼. 근데 기본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합의하였다 이거 공부했잖아요. 했는데 y, Y에 y 대해서는 그럼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치? 그럼 X 유효, Y 무효 맞죠? 네. 그 다음에 승립하였지만 자, 5표시잖아요. 5표시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게뭐 없다? 차고 없다. 뭐 없다? 차고 없다. 그치? 딱 배운 거 있잖아요 그지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Y에 대해서는 아예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승립하지 않는다. 그치, 그치. 틀렸잖아요. X는 승립, Y는 승립하지 않는다. 굿. 아,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쉽잖아요. 왜? 천일생이 가 가르쳐 주세요. <웃음> 포인트. 어, 예. 네? 어, 그거 이제 336 이렇게 5표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매매로 가는데, 무슨 매매? 이중매매로 가는데, 여러 이중매매하면 머릿속에 뭐예요? 갑을 갑병, 갑을 갑병. 자 누가 소유자? 병. 일단은 갑이 소유자인데 을과 계약을 하고 병에게 넘겼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갑을 갑병, 갑을 갑병 하면 누가 소유자? 병. 그죠 근데 자 적극가담하면 은 누가 찾아올 수 있다? 을이 갑을 뭐하여? 대회에서 그치? 어까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는 그 이중매매는 거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가볼병으로 꼭 나오거든. 근데 패턴은 똑같다. 가비 엑스토지를 어뢰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끊고 어뢰게 지금 넘겨 되잖아요. 아직 안넘긴 상태에서 누가 병이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격려했다 그러면 일단은 요 문제만 봐서는 누가 소유자 병. 맞죠? 예, 병이고 그러면 어른 가에게 해제하면서 이행불렁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게 그죠? 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병이 적극 가담 나오면 몇 조로 넘어간다? 103조 그렇게 넘어가야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문제 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한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은요 그대로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렇지!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칠판에 ppt로 가져온 거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은 이런 걸 무시하는데, 요게 중요하다고. 무슨 사정이 없느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가 소유자? 병? 그치? 근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그럼 병이 취득하고, 을은 무슨 불능으로? 이행불능으로? 무 없이? 최고 없이? 그치? 이행불능은 무 없이? 최고 없이 갑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병이 가보이 적극 가담한 경우 딱 나왔네. 그러면 이제 누가 어른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어른 병을 상대로 직접 없다. 항상 그럼 어른 찾아오는데, 항상 뭐, 대뷔하여 이거 와야지 맞습니까? 찾아오는 경우. 근데 직접 없다. 다 맞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예. 자그 다음에 갑과 병의 계약이 103조 무효인 경우 이 말이죠 하면은 병이 지금 무슨 것 가담했다? 적극 가담.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전등한 정은 선이더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고 누가 어리 갑을 모하여 대회하여 끝까지 오케이 너무 잘하고 있대 이게. 어. 그 다음 만약 병이, 병의 이병 대리인 무가 병을 모하여 대리하여 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하면 본인은 모르고 있어도 무효, 맞죠? 예.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어쨌든 병은 치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뭐뭐 뭐 병이 직접 했던 안간 병의 대리인이 했던 적극가담 위험무요 무요 병은 치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아, 이게 아, 어려 어렵다고 하거든 안 어렵다, 다.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 339 페이지에 4번 으로갑니다 똑같다, 똑같아. 요래만 나오면 좋겠죠. 나온다, <웃음> 나오거든. 그러뭐 가보이 분도, 엑스 분도, 우뢰계게 매도하고 계약금 똑같죠. 이 지금 몇몇했 겁니까? 어, 28이잖아요. 아까 앞에 거, 어? 앞에 그몇 해? 26회.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고. 어. 이게 비슷하잖아요. 한번 봐봐. 오늘 이제, 그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기본 패턴이 있다고. 근데, 달아서는 안 나오고, 한, 한 달아서 나올 때도 있고, 건너뛸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역시 엑스 어뢰에게, 아까 거기는 중도금 받았다. 똑같죠? 병은 갑의 배명에 무슨 극하담, 적극하담, 이건 뭐딱 103조네? 어, 그러면 갑과 엑서브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명의로 이전 등기를 맞췄다. 누가? 병이. 그러면 병이 맞춰도 누가 찾아온다? 어리, 갑을 모아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잘하고 있네. 항상 나오면 이제, 어, 대위하여지. 그냥 어, 어리 병에게 말소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말소하면 직접 반드시 대외하여 이런 말이 붙어야지 그냥 어리 병에게 말소하면 직접이라는 말이 안 붙어도 직접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이제 알잖아요. 그럼 어 읽었다. 어 아는 거네. 알 때는 뭐 해야지 조심해야지 왜뭐 하지 않아야지 실수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그럼 어른 어른 찾아오잖아요. 병에게 직접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직접 없다 그게 틀리게 하려면 직접 있다 하면 틀리는 거지 그게 그래서 민법은 있다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누구 앞에 단어에 따라서 직접 없다 맞습니까? 예. 직접 있다 하면 틀린 거지 그 예. 다음 어, 여러분 책 읽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뭐가 핵심이라는 거 그죠? 예. 선생님 집에 가서 읽으면 안 돼. 그러면 뭐 동영상 보면 되지 뭐. 다시.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어른, 병에 대하여. 자, 만약에 이렇게 을이 찾아올 수 있으면 뭐, 값을 봐요. 대회하여. 찾아오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만약에 물건을 쓰고 없어지는 거라고. 없어지면 또꼭 토지만 아니고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병이 가져가고 쓰고 없다. 그러면 이제 어른 못 찾아오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직접 됩니다. 김기인지 뭐 어린 물건 써버리고 없다. 이미 물건 부셔지고 없다. 하면 어른 병에 대하여 불법행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거는 직접 된다. 찾아오는 경우는 항상 대위고 손해배상은 무슨 접도 된다? 직접. 전부 다. 오. 지금 됐습니까? 예. 러면 갑은 백을 상환하고 을과 명예에 해제 있다? 없다? 없다. 왜? 안 되노? 무슨 금까지 받았으니까? 중도금. 그래서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할 수는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자그 다음에 병명에 대한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 그럼 103, 104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자 5번. 만약 선의의 정이 병으로부터 매수했다. 아,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103조는 병 정 누가 가져가더라도 치득 못하고 어른 값을 마여 대위하여 그래서 이건 정이 병을 매, 병으로부터 매, 받은 경우 정은 갑과 계약을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무조건 몇조 무효 103조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 딱에 그제 아그런거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자이렇게 해서 이제 그103 104몇조103 104 끝나고 자, 그 다음에, 그제 어, 그 다음에, 뭐가 가느냐면, 무슨 진위로 넘어갑니까? 비진위로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 341페이지. 그몇 페이지? 341. 2번. 되겠습니까? 자, 비진위에 대해서 틀린 거. 무슨 진위? 비진위. 딱, 이게 잘 나온다.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명의를 빌려준 자자 자, 뭐를 빌려준 자? 명의 어떻게 된다? 명의되어 무조건 법적으로는 대, 명의 빌려준 자가 뭐진다? 책임진다 무슨 진의가 아니다? 비진의가 아니다 그 틀린 것 바로 몇 번? 1번 뭐다? 맞게 해라 진의어사 표시다 이렇게 명의 대의는 무조건 뭐다? 진의.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몇 번? 1번. 이렇게. 그럼 2번부터 한번보죠그지 비진의는 원칙 상대방 있는 단독에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상대방 없는 경우는 언제나 유효. 왜? 알았거나 알수 있는 경우는 무효잖아요. 107조.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이에 적용하고 없는 단독에도 적용된다.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는 주어, 주어, 주어. 상대방이 <웃음> 선의이면서 뭐가? 선의 및 무가실이면은 그대로마다 유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사직어서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자, 사기업에서는 비진이 적용하죠? 그럼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합니까? 상대방. 자, 사용자의 지시. 요게 핵심이다. 무슨 자의 지시? 사용자 지시 사용자가 무슨 방이다 상대방이다 알고 있다 그들은 뭐 무효 그렇 제출하는 형태는 비즈니로서 계속 하면은 뭐다 무효다 여기 는 핵심 단어가 무슨 자 지시 사용자 지시 이게 핵심이다 그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됐습니까 알았다는 것은 뭐 무효를 뭐 하는자가 주장 무효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증명 맞죠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고치면 표자. 무슨 자? 표자. 항상 이런 무효 취소는 누가 입증하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 뭐다? 표자. 그렇지? 어, 그런 거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43페이지 2번 여러분, 그 프린터에도 있죠? 프린터 위에 딱 놔놓거나 앞에 하고 위에 그다 그거 보고죠 이그다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전 아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 해라고 프린트도 어자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삼자에 해당하는 자자 자, 여기 여기서 제삼자는 어떤 사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무슨 운? 새로운 그럼 만약에 통정 이후에 법률관계가 있었 사람 그죠 그럼 자 아까 있죠 제3자는 무슨 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앞이 무효지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선이면 그대로 뭐다? 유효 앞사람이 무효일지라도 원래는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도 뭐가 돼? 정상 무효 근데 앞사람은 무효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다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은? 새로운 그러면 딱 하는 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르쳐 줬잖아요. 어느 거? 기존, 앞서, 이전. 이런 단어가 들어있다. 무슨 존? 기존, 앞서, 이전. 그냥 단순한 그냥 채권자, 채무자. 이런 말 쓰고 있게. 그 다음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무슨 심, 추심. 이것만 해도 문제 풀린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압류, 감류, 이, 가장 이후에 압류, 감류, 이런 말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 제삼자. 그래서, 의한, 감류, 무슨 자? 제삼자. 됐습니까? 통정, 전세권. 통정, 전세권의 저당권. 이것도 무슨 자? 제삼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리에서 본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삼자가 아니라 당사자지. 어쨌든, 그지? 그 다음에, 제삼자를 위한, 이거 너무 쉽죠? 왜? 이게 원래 골 때리기 어려운 거거든. 어,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하는 이 너무 쉽잖아요, 이게. 어? 요거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건 제삼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 우리 계약법에서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삼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삼자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지. 그래서 제삼자에 해당하는 자는 어느 거? 기영, 니연. 이렇게 두 개가 돼. 그치? 이건 말고도 요거 가지고 된다 요거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무슨 전 기존 앞서 이전, 무슨 은 새로운 이기 때문에 기존 앞서 이전 채권자, 채무자, 손해배상 추심 이런 말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어, 그런 거 어, 챙겨 줍니다.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가는데, 음, 3번으로 가는데 좀 재밌습니까? 재밌어야 됩니다. 공부는. 보자, 저도, 저는 항상 그 강의할 때 재밌습니다. 어? 재밌, 제가 해보니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민법 강의하는 거다. 예. 네. 어, 그래서 하는 거지. 안 가면 이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저는 소원이 뭔가 하면은 지금은 생계 때문에 강의를 하지 마. 희망은 뭐가? 취미로 강의하는 거. 뭐로? 취미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요 그 부동산을 하면 재밌다 이러면 그게 돈이 되고 아, 내가 돈 때문에 한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면 항상 뭐하다? 재밌다 그지? 자 그럼 3번으로 가면 몇 번? 3번으로 가는데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통정 허위 매매가 이전등기를 그게 해줬다 빨리 읽어야죠 어, 갑과 어은 통정 그후 사정을 모르는 병 부동산에 대한 매명이 알고 어, 그에게 잊었는 게 좋다 그럼 갑과 을은 무효일지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끝났네 뭐딱 읽으면서 끝났네 이렇게 돼 어? 그럼 갑과 을의 채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서로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어, 그 다음에 갑은 병을 상대로 돌려달라 할수 없다 왜? 선의의 병 누구 병? 선의의 병 그렇지? 맞습니까? 예그 다음에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앞사람무효열지라도 병은 취득한다. 왜? 모르는 병.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을 주장하려면 병이 악기를 증명해야 된다. 갑이 뭐하려면 찾아오려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병이 선의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취득하지 못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어도 유효. 그러면 선이 무과실인 경우는 반드시 선이 및 무과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우리 통정에서 무현대 선이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이의 제삼자 그러면 선이만 있으면 되지. 왜? 법에서 선이기만 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선이더라도 과실이도 못한다.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어도 뭐 한다? 취득한다. 이런 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조금 연습해 놓는 거죠 그죠? 자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가는데 갑은 자신의 엑스 토지를 을에게 정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매매를 가장하여 을에게 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제목 붙여 은익행위. 은익행위 이게 딱 생각나야지 문제를 딱 보고 아까 통정이라든가 103조라든가 104조 이런건 딱 제목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게 나왔을때 빨리 아 이게 은이행이구나 됐습니까? 은이행이구나 이게 생각나야지 진짜는 정현대그할때 뭐로 그럼 이제 이거를 읽어서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 이러면 안된다 항상 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답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려내는 거란 말이지 자가보의 집을 올해에게뭐 했습니까? 정여로 등기해야 되는데 정여하니까 뭐가 많이 노더라 세금. 그래서 매매로 해가지고 등기했다. 어쨌든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등기했기 때문에 등기는 뭐하다? 유효. 일단 누가 소유자? 을. 그럼 요거 물으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거 물으면 뭐? 무효. 요거 딱세 개. 그 다음에 넘어갔다 무조건 뭐? 유효. 끝. 이것 돼야 문제가 풀리는 거지. 무슨 행위? 어니 맞잖아요. 예. 그러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뭐다 무효, 정여, 유효, 기억니은 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달라고 할수 없다. 누가 소유권 치료한다 을병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정여 계약이 체결된다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 과실이 있다. 뭐 일단 유효니까 여기는 뭐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지? 치료한다 그럼, 기억, 니은, 티끌, 이얼다 맞다. 그지? 예, 그렇게 가는 거지. 어, 무슨 행위? 은행행위. 잘 됩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345페이지 차고로 넘어갑니다. 예. 자, 차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걸 고두면 이렇게 했잖아요. 차고. 예. 여러분,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이 승립하더라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맞죠? 예. 요거창 어디 놓은 의사 표시 있는 거죠. 의사 표시에서는 요건만 갖출면은 무조건 아무거나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그죠? 그니까 만약에 물건 샀는데 하자가 창고로 물건 샀다고 뭐로 중요한 부분의 창고로 물건을 샀는데 그면 중요 창고를 가지고도 취소할 수도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을 가지고도 환불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그럼 무슨 적경합? 선택적경합. 아무거나. 승리하더라도 차고, 취소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차고를 가지고도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오. 맞습니까? 예. 기억맞고. 자, 그 다음 ㄴ 갑니다. 여러분, 차고, 차고는 저번에 차고를 가지고 취소했다. 취소하면 누구는 열받노? 상대방이지. 그럼 만약에 어 차, 경과실로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 가지고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취소한 경우 상대방의 불법의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x 맞습니까 예 그럼 상대방이 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는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는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그래서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무조건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방이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표자는 무조건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뭐,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대한 누가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다? 사기지, 사기. 사기도 누가 기만하노? 상대방이. 여기는 상대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 이게 핵심이지. 예?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업과 디귿, 그다음에 리얼 한 겁니다. 매도인이 매도인이 매수인 채무불이행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더라도 매수인은 착오가 있어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죠 그죠. 예, 요거, 요거, 요거 잘 된다. 아까 손해배상하고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고 해제했다 더라도 다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해서 손해배상 책임지지. 맞는다. 요 꼭, 그죠? 어, 중요한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기억과 기껏,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음, 347페이지 3번으로 갑니다. 어? 자, 차고에 의한 의사표에 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러면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저, 이 대표적으로 이게 저번에 있죠. 세금 양도소득세.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 표자, 매도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다 있잖아요. 그럼 딱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 매수인이, 그럼 자, 아, 막 집값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아, 매수인이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 누가 내겠다? 자기가 내겠다 하면 매도인은 취소할 수 없다. 그거.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면 은뭐할수 없다? 취소 없다. 그럼 바로 틀린 거몇 번? 1번. 너무 쉽죠? 그럼 이것도 아까 세금에 관한 차고, 이것도 법률에 관한 차고라고 세금에 관한 차고도 바로 뭐에 관한 차고? 법률에 관한 차고, 세법 되겠습니까? 예, 중요분의 차고. 그다음에 농지 상당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게 뭐 중요 차고다. 사전에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을 수게 명백한 경우도 무슨 부분의 차고? 중요분의 차고. 무슨 부분? 상당 부분. 근데 조금 하면 중요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어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집원의 잘못 표시, 이건 뭐오 표시 됐습니까? 오 표시 뭐 없다, 착오 없다. 오 표시 뭐 없다, 착오 없다, 그지? 어 그런가.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법령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정리한 경우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당연히 맞습니까? 그런 예, 거 여러분이 그어 기억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또차고에 어,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요 아까 해제했다 다시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해제한 자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했다 누가 잘못해가지고 매수인 근데 매수인이 사고 그럼 매수인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죠? 근데 매수인에게 뭐가 있다? 차고가 있다, 그러 잘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지? 누구 잘못으로 해제? 매수인 잘못으로, 그럼 매수인은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배상. 근데 매수인이 뭐가 있다? 차고가 있다, 뭐한다? 취소하면 취소해서 무효로 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걸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요.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중요. 질문 그 다음, 그래서 맞는 건몇 번? 1번, 요것도, 그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취소한 경우 끊고,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차고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표의자. 2번 틀리고, 자, 3번 갑니다. 자, 여러분, 차고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요건, 중요하면서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했다. 표자에게. 취소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자. 중요할지라도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짱 중요 질문. 중요 부분이면서 뭐가 발생해야 된다? 손해가 발생. 다른 말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뭐할수 있다? 취소 있다. 경제적 불리 입지 않았다?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예. 그 다음에 표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죠? 못 하잖아요.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일단은 누가 무조건 잘못했다? 상대방. 그래서 표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효자에게 <웃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노? 취소 못하죠? 못하면 누가 유리? 상대방, 그렇지.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지? 상대방. 상대방은 어떻게 표현하노? 이건 유효로 하고자 하는 자. 뭐로 하고자 하자? 유효. 효력을 부인하는 자 하면 누구고? 효자지. 그래서 틀린거지. 아까 1번 맞고 지금 다 틀렸잖아요. 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못하면 유리한 사람 누구? 상대방.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입증 책임은 놓아진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노? 상대방은 뭐 유효로 주장하는 자 이래잖아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무슨 방? 상대방. 상대방을 어떻게 표현한다? 빨리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그럼 표자를 뭐라고 그러노? 요거 효력을 모하는 자, 부인하는 자, 효력을 저지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입장 책임 잘 출제합니다 어? 자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갑니다 어? 자 여러분 그 이렇게 띄엄띄엄 했잖아요 띄엄띄엄 하고 또 집에 가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또 어떻게 만약에 이걸 가지고 뭐, 뭐 공부하듯이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막 돌리는 거지. 뭐 하듯이?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하면은, 만약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내일 모의고사 치는데 오늘 한번딱 봤잖아요. 운전면허. 점수가 한 10점 올라갑니다. 몇 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걸 책의, 책이 너덜너덜 하도록 보는 거지. 내일 험프 이거 금방 볼수 있거든. 문제, 문제 막얘기면 아, 금방금방 본다고. 빨리빨리.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시험장에 가면 문제 읽으면 비슷한 게 있다고. 몇 점만, 몇 점만 맞으면 되는 우리? 70점. 100점 안 맞아도 되거든. 그게 자꾸 하면 빨리 된다고. 이걸 계속, 너덜너덜 하도록. 네? 잠깐만, 이제, 어, 사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기하면 누가 먼저 시작했다? 상대방. 그래서 무조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야기자로 차고에서도, 상, 표자가 잘못이 있어도, 뭐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도 말 사기는 누가 먼저 시작했노? 상대방 그렇지 자 근데 틀린것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기망은 상대방이 표자에게 먼저 하는데 됐습니까? 침묵도 기망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그 요거 요거 요거 아파트 단지인 근 공동무제가 종용되는분양계약장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된다 된다 된다 그치 오 틀린 거 찾잖아요 그러면 기망이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의 기망을 위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무슨 배상 손해 기망에 대해서 불법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는 무조건 특히 의사표시파트에서 어떤 뭐 요건이 아까. 하자 담보 책임 차고, 뭐 선택적 경합 하자 담보 책임 사기,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여기는 취소하고 부당이 득 해도 되고 취소 안 하고 무슨 배상만? 소, 불법에 가지고 손해배상.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번. 첨단 오락타운 조사하여 하는 거. 핵심 단어? 광고. 광고는, 이런 점에 있죠. 광고는 기망이 안 되는 것두 개. 광고와 교환. 광고와 뭐? 교환, 그지 광고는 왜 다소가장된, 매우가장 이렇게 하면은 기망이 될수 있다. 근데 뭐 다소가장 하더라도 이거는 뭐 기망이 되지 않는다. 와! 청량의 유인. 뭐 유인? 청량의 유인. 유인하려면 뭐 해야지? 뻥! 됐습니까? 예, 고러. 그래서 맞습니까? 예, 3번 털렸다. 그럼 3번은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광고지 뭐. 핵심 단어는 무슨 거? 광고. 광고는 청약뭐유인이는거 그렇지. 그래서 기만이 되지 않는다. 또여기 요거 다른 걸 바꾸면 교환, 교환, 교환. 교환에는 서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만원 주고 샀지만 팔때 가격을 제시해 나는 이거 얼마? 10만 원에 나는 10만 원짜리 너 물건하고 교환하고 싶어 하더라도 기만은 되지 않는다. 왜? 손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만원 주고 샀지만 가지고 내가 정이 들어서 나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다. 하면은 가격을 높게 고지해도 기망은 되지 않는다. 오케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 사, 3번 틀리고 4번. 자, 제3자인 사기 하면은 누구에서 결제한다 상대방. 맞습니까? 예. 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죠? 예.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자, 대리인이 기망에 행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체결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뭐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될것 같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인데,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광고, 광고, 그지? 그 다음에 또요 대리니 기망 했다 누가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본인 그럼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본인은 선임무가 실인 경우는 상대방 은 본인에게 취소 못한다 이런 질문 너무 o x x 그죠 오케이 그런 것들 여러분 이 그죠? 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두 개만 하고 시겠습니다 1351 페이지 자 갑은 을과 적법의 해제어사표의내용장명우편 그럼 여러분 내용장명우편 발송했다 반송되지 않았다 뭐된거로 본다? 도달 근데 보통우편하면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된거로 보지 않는다 그, 그걸 가지고 잘됩니다 내용장명내용장명이라고도 하고 또 등기우편 같은 말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의사표의 효력인데 의사표의 효력에서는 딱 두가지죠 표시하는 사람은 할할할 할할 당시에만 능이 있으면 된다. 언제? 할할할 할할 당시. 하고 나서 또라이가 되거나 하고 나서 죽어도 효력나 아무런 영향이 없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맞습니까? 예. 근데 근데 누구한테 도달되냐면 행위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됐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주장하면은 당연히 법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안걸어본다고 그럼 도달을 주장한 때, 때,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럼 갑은 표자죠? 죽었다? 효력을 뭐잃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후 갑이 사망해도 어사피의 효력은 잃지 않습니다. 맞으면 아무리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옳은 것 찾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리, 갑의 해제여서 실제로 알아야고 아니고 도달. 알아야가 아니고 무슨 딸? 도달.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딸? 도달. 도달은 저번에 뭐랬죠? 놓여 있는 거. 놓여 있는 거. 그래서 수령을 거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가 아니고 무슨 딸? 도달. 그 다음에 내용료 을에게 도달하는 일반적으로 자 도달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면 은뭐할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그죠 이거 123다틀렸죠예자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뭐 맞다 무슨다 맞다 옳은 거 찾잖아요 그지 예 반송되지 않았다 뭐된 거로 본다 도날 4번 정답 5번 후 어리,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경우 자, 후! 하면 이게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하고 나서 어리,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아도 해제의 오사평형 효력은 그대로 뭐? 발생한다 하고 나서 또라이가 되든 뭐구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것 너무 쉽잖아요 다 근데 선생님 쉬운 것만 뽑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웃음> 자. 잠깐, 어, 한 개, 어, 한개더 하고, 한개더 하고, 쉽니다. 자, 어삼 유력 발생이 틀린 것, 또된 것, 계속 그렇죠. 틀린 게 훨씬 쉽습니다. 어떤 게 쉽다? 틀린 게, 옳은 게 어렵고, 그죠? 자, 후, 끊고 아까 표자는 할, 할, 할, 할 때만 있으면 되고, 하고 나서 또라이가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 관계 없다 했잖아요. 후 사망하여 도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하고 나서 죽어도 관계 없다. 오 맞습니까? 그럼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했죠. 아까 도달은 놓여 있는 거 했잖아요. 자알수 있는 객관적인 놓여 있는 때 효력이 뭔다 뭐 생긴다. 오둘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내용적 똑같이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발송되고 달리 발송되지 않으면 뭐 도달된 걸로 본다. 핵심 단어는 무슨 증명 내용력. 근데 요 틀리게 하려면 보통 편 하면 도달된 걸로 본다 하면 OX, X 그죠 그런 거. 자, 그 다음 갑니다. 후 제한능력, 아까죠 항상 했잖아요. 표시하는 사람은 언제만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하고 나서 또라이가 되어도 뭐 알아, 알기 알 전에도 효력이 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몇 번? 4번. 아 이게 힌트를 주잖아요. 문장 안에 힌트를 주잖아요.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베이스는 의사표시하는 사람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할할 당시에. 그렇지? 그렇지? 잘 배웠죠? 그죠? 잘 배웠다. <웃음> 그 다음에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뭐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 된것으로볼수 있다. 왜? 노요 있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노요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 수치를 거절해도 도달한 걸로 볼수 있다. 다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설명이 되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대리 들어갑니다.